안녕하세요 잡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연체를 하고 있음에도 투자를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연체를 하고 있는 것은 금융권이 아닌 비금융권임을 꼭 명심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았으면 좋겠네요 저는 일단 비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엄청 여유있게 상환을 할 예정인데요 그 이유는 독적전화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조율을 할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신용등급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는데요. 제가 저번에 올렸던 수팔트에서 60만원으로 20만원을 벌었던 영상이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투자를 하지 않고 비금융권에 상환 및 납부를 하게 되었다면 은 모은 돈도 없을 뿐더러 수익금 또한 없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었다면 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제가 아무것도 몰랐다면 은 투자를 하지 않고 아마도 비금융권에 모든 금액을 상환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감히 해보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금융 지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지만 금융 지식의 중요성은 인지를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은존리 대표님께서 금융 운맹을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금융 지식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서 그러한 표현을 하지 않았나 감히또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주식과 비트코인을 하는 이유도 리스크를 두고 투자를 하면 은 수익이 난다는 그러한 맥락에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요. 60만원에서 20만원의 수익을 낼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운이 참 좋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솔직히 20만원이란 돈이 적은 돈도 아닐 뿐더러 60만원으로 20만원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수익률을 만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음 달에 올릴 수팔토가 수익률이 얼마나 나올지 저도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 기대를 하면서 지금도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수학점수 8점도 주식을 하니까 경비원도 주식을 하니까 나도 투자를 바로 해봐야 되겠다 이런 아니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제발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임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잘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까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최근에 수도권이나 지방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고 있는 만큼 항상 건강에 유의하세요. 항상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